셋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? 아 잠깐만 계속. 자 하나 둘 셋. 아니 박수 안 치는데 이거 끌고 들어가 야될거 아니야? 출연 출이지 하나 둘, 둘 셋. 셋. 네모하 반갑습니다 여러분. 저희 조조는 이노가를 칩니다.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내면 밖에서 못 알아본다고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부생이었던 종합인입니다. 네, 저는 모범생 역할의 이상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도합 3,100만뷰.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감사해야 돼. 진짜 감사합니다. 이게 모이게 됐느냐. 이제 벨티의 겨울 앞두고, 저번 시즌에 우리가 서로 다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이제 허심탄회하게 풀어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사람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서 왔어요. 여러분들이 준비해주신 질문들에 저희가 직접 한번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민속촌 벨트, 그 동안 못다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음. 벨트의 집안은 어떻게 생겼나요? 음. 어떻게 생겼죠?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. 직사각형에 의자 두개 있어요. <웃음> 심지어 세 명인데 의자는 두 개야. 음. 그래서 <웃음> 한 명은 바닥에 앉아돼 <웃음>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진짜 네. 없어요 자세한건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첫번째 벨트 브이로그 영상을 보시면 <목소리>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어. 모범생이 노잼 드립 치고 채널생이 겁나 짜증이 거기까지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야 아니야 이런, 이런 답변아 저희 저, 저 그런거 말고 그냥 우리가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때 아, 네. 제일 힘든 거는 응. 벨티 처음 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지 적응이 안됐었으니까아 우리 그때 허벅 어, 다리가 다근육통 매겨가지고 다리가 잘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적응이 안돼 거의 하루에 한 100명씩 잡았죠 아, 진짜로 네. 그러면 이제 거의 세대생이 한 50명 잡고 제가 한 30명 내 네, 20명이야? 어 그렇지 않나? 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더 많이 야. 잡았지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뭐 우리 형은 그럴 때 고생을 제일 많이 했고 뭐 우리 이동아씨랑 나름 고생 안했죠? 속발 <웃음> 어아진짜 여러분 고생은 제가 다 하고 인기는 이두 명이 다 가져갔어요 <웃음> 자, 혹시 인스타 팔로워가 제가 5천명? 제가 3 2 0 0명세 <웃음> 분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? 아 이거 오픈하면 안 되지 아나 어, 이거 오픈하면 안 돼요? 비공개를 하고 싶어요 비공개를 하고 싶어요? 근데 본인은 맨날 또벌리고든요 <웃음> <웃음> 올해로 24살이고요 스물여섯, 살입니다. 네, 실제로는 우리 최대생이 우리 이노 아저씨보다 형이었던 걸로. 네. 근데 필드에서 하는 거 보면 전혀 형 대우를 안 해주던데. 겁나 까불어, 진짜로. 조상한테 나한 치고 당해서 대가를 아야 돼. 네, 솔직히 엄밀히 말해서 그냥 우리 셋다 이십 중반이잖아요. 편하게 말놓 합시다. 디즈세 분이 사이가 좋은가요? 사이가 아, 안 좋지. <웃음> 아니, <웃음> 그러니까 우리 되게 사이, 좋잖아요. 사이 좋잖아. 왜? 우리 되게 맨날 끝나고 밥 같이 먹고 맨날 같이 고기 구워 먹고 막 아, 술도 안 사는 거 아니야? 왜 술을 오자? <웃음> 오늘도 이렇게 마주면 얼마나 싸이가? 아, 산적 아, 뭐, 있어? 있어 없어? 셋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? 아 잠깐만 이 싸움으로 도와한테 죽을 게 아니죠? 진짜로 <웃음> 아 무지 진짜 가수로 아,